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평소보다 좀더 특별한 날 상남자 버스데이 <웃음> 요즘은 정보가 참 많죠? 해줄 것도 많고요 우리 베이비한테 떡도 해주고요 생일 파티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고 아이들 그렇게 놀고 인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신상 다육이들 다 함께 보시죠 400원 매직잼 골드 글쎄 오늘은 신상 다육이들이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신상 화분도 함께 신상 다육이 화분 어때요? 짝 매장에 진열된 신상 다육이 화분들 하나하나 장인정신 가득한 다육이 화분들을 구경하시면서 인천 다육 다양한 화분들 플라스틱 화분 신상 다육이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영상 속 다육이 화분 모두 30% 할인 중이요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 방문해주셔서 매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따봉 부탁드려요 11월 14일 특가세일 다육이는 뉴그 홍포도, 홍포도 목대즘 있는 아이거든요. 모두 2,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20분께 드립니다. 묵은둥이 홍포도 20분께 특가 세일 11월 14일. 홍포도 특가 세일 상품 2,000원. 손으로 만지시면 다육이가 아파요. 라우이. 라우이 4200원. 차갈 오렌지 립스틱 아메티스트 첼로 솜니안 베르 1930 샤넬 뮤즈 챌린저 스토리 철화 원종 에보니 드래곤 21,000원.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21,0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1인당 새 포트 한정 판매. 시세 6,000원 다육이를 1,400원 현금가 1,4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파이어필라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 10만원 할인해서 7만원이요 메비우스 금 저렴하고 신상 다육이가 자주 들어오는 다육 매장 인천 다육 도소매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호주핑크 7만원, <웃음> 5만 6천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30% 할인된 금액 3만 5천원, 방울봉랑 금 3만 5천원, 레드베리, 레드베리 1,400원. 레드베리 1,400원. 레드베리 1,400원. 이어서 라벤더 힐. 라벤더 힐 1,400원. 라벤더 힐. 스토키 1,400원. 스토키. 이렇게 생겼어요. 스토키. 사무실에 예쁘게 분갈이해서 놓으시면 돼요. 책상 위에. 스토키 1,400원. 펜댄스, 펜댄스 1,400원 꽃이 예쁜 다육이 펜댄스 이어서 아몬드, 아몬드 진짜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아몬드, 1,400원 아몬드, 1,400원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1,400원 스노우 바니, 1,400원 스노우반이 1,400원 스노우반이 1,400원 금. 홍대화금 1,400원이요 홍대화금 홍대화금 어 u n sun, sun, s 얘 n sun, sun, sun, s u 뽀송 u n 인천 다육도소매 신상 다육이들이 방금 전에 농장에 도착했어요 데스메치아 데스메치아 1,400원 데스메치아 1,400원이요? 짠!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데스메치아 1,400원 살구미인 금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죠 살구미인 금어 너무 예뻐 너뻐요 살구미인 금+ 금 다육이를 이렇게 저렴할 수 있... 저렴하게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살구미인 금 천사백 냥. 실버스타, 실버스타 1,400원이요 실버스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짠짠짠 짠, 짠, 뚜루 실버스타 1,400원 짠. 파랑색 1,400원 너무 이쁘다. 샤이닝 펄. 반짝반짝 비달에서 보면 반짝거리는 샤이닝 펄. 비틀잼. 비틀잼 1,400원. 치아와 금 한가족당 세포트 1,400원 치아와 금 치아와 금 동문 동훈, 동훈 철화 4,200원 동문과동문 동훈 철화가 함께 있어요 동문 파랑새 목대, 파랑새 목대에 있는 아이 7,000원 히치쿠시 자연군생 5,600원 오늘의 신상 다육이 영상 보고 계십니다 축전, 축전 2,800원 특가할인 2,000원, 루돌프, 루돌프 2,000원 1,400원에 내려가세요, 루돌프 돌푸 1,400원. 원정 복난금 5,600원. 원정 복난금 5,600원. 1,400원. 건강하고 짱짱한 크리스마스 간지나는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콜로라타 1,400원 군생 콜로라타 1,400원 택배는 안되는 매장 인천 다유 도소매 30% 할인된 금액의 탱고금 30만원 아이를 21만원에 구입하세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요 한판 확 사서 합식 한번 갈까요 건프로? <웃음> 러블리 로즈 1,400원 모든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국민... 다시요 국민 다육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소인제 금 8,400원 우리 모두의 다육맘들의 눈을 환상적으로 바꿔드리는 컬러 일렉트라 8,400냥 <웃음> 일렉트라 인천 다육 도소매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에 있어요 오늘의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프로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항상 잊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 우리 언니들, 오빠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i o t i n g to do that. i t a t i t h a